안녕하세요. 동경환영 김예리 원장입니다. 혹시 입안이 자꾸 험어서 고민이신가요? 우리가 간혹 피곤하면 입안이 험인 증상이 나타나는 건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자꾸만 나타나고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다른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입안의 염증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은 구내염과 배체트병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내염과 베체트병은 모두 구강궤양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다만 병이 진전되면서 양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구내염은 입안에만 국한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볼 안쪽이나 혀, 입 위아래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베체트병은 입안의 염증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데요. 구강뿐 아니라 생식기, 중추신경계, 또 눈, 폐, 피부같이 혈관이 분포하는 모든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내염은 베체트병에 비해 가벼운 질환이고 베체트병의 여러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어, 혈관염의 일종으로 심각할 경우 실명의 가능성이 가야? 있고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혈관염 특화병원 동경환 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